우와, 우와, 아까 잘끝난0 0 0 0원이요 이런 느낌. 나들어와요지뛰고 했지? 네, 어찌 우리 들어가그그 제대로 된 거야. 와 어려워요. 이게 화면에 이제 더안 담기네요. 실제보다 이거. 빔 샵을 또 양쪽에 딱 꽂혀져 있습니다. 저거도 혹시 뭐 빠지나요? 아 얘가 그러니까 빔 샵을. 예, 예, 오 빠지나구나. 오그 부분까지. 안더 좀... 아, 꽂아야 되고. <웃음> 아 이런 거 모으기 시작하면. 포스트 건담도 이 사이즈로 사고 싶고. 이게 사이즈가 이게 큰게 진짜 깡패네요. 이게 공간만 있으면. 와 지금 사람 키보다도 큽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183 정도. 2m 가까이. 라이플까지 깡패는 안타깝게 못 들어요. 이게 지금 쳐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아, 그럼 안들어야죠 네. 방패는 혹시 라이트가 나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하 짠. 그럼 한번 꺼까요 네. 네, 뭐, 뭐, 뭐, 뭐, 네. 두 개다. 두 개다. 두니다 배송. 우와. 씨. Fire. 우와. 미쳤어. 이거 어떡해. 이거. 우. 오. 오. 샤워티 v 뮤지엄을 오픈했을 때또 하나의 용소가될수 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핫플레이스, 여기 포토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와... 사진 찍을 정도의 공간도 안 나오겠다 지금 와 여기... 지금 딱 들어왔을 때자 보여드릴게요 건담 보이시죠? 건담 존으로 딱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딱 꺾어주면 와... 하가 잔뜩 난 유니콘입니다 <목소리> 아, 진짜 직접 오셔서 구경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유니콘 건담을 이상호 TV 뮤지엄에 모셨습니다. 인스타 이제 DM으로 응. 네.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렇게까지 제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유지엄에다가 기증을 해주는데 죄송한 마음도 크고 감사한 마음 크고 그런데 아니, 저거를 손으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 이제 저희가 기계도 쓰기는 해. 네.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일일 가위로 자르고 있는 거는 기계로 자르기가. 저거는 서는 겁니다. 아, 그냥 손으로 만듭니다. 제는 손으로 만듭니다. 제작이 얼마나 걸리죠? 저게 지금 9달 정도. 그거 왜뭐 다른 것도 만드신거 있어요? 뭐 웬만한 건담들은 뭐다할수 있고. 저같거뭐 아이언맨. 네, 아, 또뭐 제가. 아이언 패트리오트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미쳤더라고. <웃음> <웃음> 그거 얼마입니까나 그거 사죠나 그거 할게. 와, 그거 진짜 미쳤더라고요. 패트리트하고 아이언맨 그때 마크 세븐하고 그때 만들어가지고 떴죠아니진아 금손 중에 3 금손을 모시는 고 아이고 오늘 진짜 아니 뭐 촬영할 생각도 없었다 지금 저거를 들어오는데 안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감, 너무 잖아 아, 너무 재뭐 촬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저기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 중인데 종이 모형 전문으로 하는 그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무한 공방이라고. 무한 공방. 요 네, 이번에 이제 아직 많이 알려지나서 시작은지 얼마 안 돼서 취미 공방? 무한 공방.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무한 공방. 네. 네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한 공방. <웃음>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는데